자, 능력에서 주어야 했던 거, 능력에서 목적했던 을 거, 그대로 돌려줘. 그대로 돌려줘. 해봐. The c 가 뭐라? 아, 어, 이거 봐. The c l 반 친구들한테, 어? 비웃을 샀어. 그죠? 비웃을 샀어. The Class. 이제 봐봐요. 맨 e 까지 나와야 돼. 까지 나와야 돼. 그래야지 과거동사가 형성이 돼. 누구를? 턱을 비고 섰다는 얘기가 돼. 턱을 비고 섰다. 누가? 반친구들이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자동사 플러스 자동 전치사. 이 타동사 9가 돼요. 얘가 타동사 9가 된 겁니다. 자동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는데요. 전치사와 합심해서 타동사 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폭이 좋으나. 알겠니? 자, 다시 383번. 요거 뭐고요? 너희들은 여기서 냄새를 맡아야 된다. 사역동산 냄새를 맡아야 된다. 그리고 나오는 투구정사는 앞에 있는 데이비드가 행위를 하는 줄 봐봐요. 데이비드가 책을 읽어요. 데이비드가 책을 읽어요. 맞죠? 누가 내가 시켰어요. 오케이. 얘가 내가 주어했던 거. 대니. 그러면 얘가 목적어로 뜬거. 얘는 목적어로든거사역동사니까 원래 능동으로 가면 뭐가 된다? 네. 동사 원형이 되죠. 데이비드가 목적어로뜬다에요 맞아요? 네. 음, 데이비드가 목적어 얘는 뭐가 돼요 이게 중요한거죠. r 이드가 된단 말이알겠어지각사역동사입니이 r 가 된단 말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read 고 는 거였어요. 아 나는 네이비드한테 책을 읽게 했다. 됐죠? 자 이거 갑니다. 와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수동태 맞는데 지금 주어가 안 보여요. 주어가 안 보여. 주어안 보여, 보여.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능동으로 바꾸죠? 이거 능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잘 봐야 돼잘 봐. 이거의 의상의 주말 커팅입니다. 이게,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요거의 주어는 day예요. day예요. 얘나 얘나 똑같은데. 왜? 바이든이 생각 사람들이 믿는 거야. 사람들이 믿는 거야. 13이, 어, 결국 뭐야? 어? 불행하다고. 알겠어? 불운의 숫자다. day. 사람들이 음. 믿는 거야. 능력으로 썼네.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써야 돼? 13. 어? 1 3 t o be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목0 1목12아3 14 15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0 1 되네요. 이3 14 15 이것도 뭐가 생1됐10 11 12 13 14 15 16 1 능동보충라 하면 바이프로 생위자 얘를 주어로 빼야되네요. 네. 요거 뺐어요. 이제는 뭐로 바꿔요? 빌리브 i e v e 라고 바꿨어요. 네. 빌리브 i 그리고 대절은 그대로 씁니다. 왜 대절을 그대로 쓰냐 원래 얘가 이거 봐. 가지고 주고 여기에 요장이 있었던 거야. 그럼 수동태수의 주어는 능동으로 가면 다시 목적으로 들어가죠? 목적으로 들어가죠. 네. 됐잖아. 13. 13. 이 불행하다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알겠어? 특히 이제 1 3일됐습니다 요거 해볼까요? 이것도 봐봐요. 주어했던 거, 목적어였던 게 앞으로 나온 거네요. 비플 스킵이네요. 목적보였던게 추가 붙어서 이렇게 내려왔네요. 됐네. 끝. 어? 선생님? 바이크로 생긴 게 없는데요. 그죠? 어? 네. 어. 일반주아무거 생성하면 되죠. 일반주으로 써주는 바이러스가 생략됐던 거고. 그러면 뭐야? 능동에 응. 메일드 썼는데 시작 과거니까 맞지? 응. 그러면 주어인 힘을 힘을 다시 모르지뭐어 힘으로. 그 다음에 목적권는 투텔이 아니라 뭐가 된다? 텔이다. Then everything. 자, 이걸 잘 만들어줘야 이게 실력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가 뭐 하겠냐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했다. 알겠어? 쉽잖아. 밑에 거 가볼까요? 라우 강도는. 방도가이완하는거죠 픽업 더 거니까 총 뽑는 거 어, 우리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아 경찰관 이고 왔네. 그럼 그렇죠?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경찰관이 The, The Policeman. 자 이게 주줄 나왔어요. 그럼 저게 뭐야? 서소서주과거가이니까그 다음에 r o e 가 뭐가 들어 다시 자, 목적으로 들어요. 가 아, 아, v i v i 목적으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휴기되는 거야 이제. 피 겁더 거 끝. 자, 경찰관을 보았다, 광고가 촉법인 거죠. 동사 원형이 뜬 거죠? 그죠? 어, 이렇게 붙어나오죠? 수동태로 써줄 때, 수동태로 된 거죠? 어, 됐어. 이해돼. 내모 다 해야 돼. 네. 중요한 거 있어. 아주 중요한 거. 수동태를 능동태로